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제가 이번에는요, 생방송 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 수익을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. 제 수익, 화면 보여주시죠. 이게 도대체 뭔가요? 자, 여러분들, 잘 보셨나요? 제 수익이 그 정도입니다. 네, 여러분들, 그럼 환상이 있다면, 지금 당장 깨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보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